지난 쌍봉사 주지 보경스님과 쌍봉사 섬김봉사단은 4월 26일 지난군 용담면 다목적 구장실내 체육관에서 어르신 섬김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쌍봉사와 쌍봉사 섬김봉사단 용담면 자원봉사단이 주관하고 지난군 자원봉사센터와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이날 섬김봉사는 풍성한 먹거리와 공연, 그리고 다양한 체험부스를 준비해 신명나는 하루를 어르신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용담면에 거주하는 어르신 280명이 참석한 이날 섬김 봉사장치는 천연방향제 만들기, 추억 액자 만들기, 즉석 사진 촬영, 디퓨저 초콜릿 크런치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손길이 바쁩니다. 과일이나 과자, 요플레, 음료수 같은 간식거리는 미리 준비해야 나중에 큰 혼란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일을 깎고 요플레를 준비하는 쌍봉사, 섬김봉사단을 비롯한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 한소리 예술단의 공연과 영주, 노래자랑이 이어져 참석한 어르신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시상도 이어집니다. 보경스님은 어르신들이 먹기 편하게 요플레의 뚜껑을 미리 열어놓습니다. 미리 준비된 음식을 접시에 담아내는 것도 봉사자들의 몫입니다. 접시에 담겨지는 다양한 부침개가 입맛을 돋꿉니다 일찍 오신 어르신들은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나선 다트 게임도 체험해 봅니다. 초콜릿 크런치바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의 사진을 찍어 즉석에서 작은 액자에 담아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마냥 신기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커다란 밥차도 등장했습니다. 2 차에 설치된 대형 밥솥으로 300명분의 밥을 짓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부침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임시로 만든 아궁이에는 커다란 소치 두 개나 얹혀져 있습니다. 하나는 국 소치고 소 하나는 돼지고기를 삼고 있습니다. 이미 테이블에 자리 잡고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늘어가면서 막바지 준비에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은 더 바빠집니다. 살만낸 돼지고기 수육을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칼질도 점점 빨라집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집에 전달할 과일도 미리 준비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다된 듯합니다. 테이블의 기본적인 음식 준비가 끝나고 배식이 시작됩니다. 오늘 반찬은 돼지고기 수육과 나물무침, 두부, 김치, 부침개 그리고 육개장입니다. 어르신들은 자리에 앉아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식판에 음식을 준비해 배달합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오시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번 식판을 나루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조심해서 어르신들이 계신 식탁으로 식판을 나르고 있습니다. 지난 쌍봉사 섬김봉사단도 단단히 한 목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국이 엎질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부족한 반찬은 없는지 살피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이 어르신들이 계신 식탁을 찾아 안부를 묻습니다. 친근하게 막걸리와 소주도 한잔 따라주십니다. 지난 쌍봉사 주지 보경스님과 쌍봉사 섬김봉사단은 몇년 전부터 매월 한 차례씩 찾아가는 마을 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 소박한 작은 밥상을 차려드립니다. 농사일로 바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절로 모시는 것보다는 직접 마을로 찾아가는 것이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편하실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